들들 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보내셨습니다 <웃음> 이미 촬영 시작된 건가요? 네. 음, 그렇군요. 예쁘게 잘나와야될 텐데. 아, 스마일 게이트에서 팀원들 몰래 하는 <웃음> 비료들어하시면 10, 10만 원 내에. 네. 걸어서 네, 여기서 바로 결제까지 해드리거든요아 진짜요? 그런 <웃음>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네, 음, 시스템이라 혹시, 네. 혹시 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면 네. 네. 네. 확인해주시고 설명이 없어 알려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나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w c g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케팅 앤 소셜 미디어 팀으로 여기서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윤종관이라고 합니다 <웃음> 프로그램이 사실 팀원들 몰래 하는 인터뷰요 지금 저희 팀원이 5명인데 지금 사실 다 웨이 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개꿀입니다 이대로 빨리 정리하기만 하면 저는 인터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대로 즐거운 워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를 수행하며 고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저희 WCG가 작년에 6년 만에 휴지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캔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상당히 많은 분이 와서 즐겨주셨고 특히 배막식 할 때였던 그런 때 배막식 할때다 같이 고생했다고 스태프들 어깨 두드리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관중들 보면서 그때 제일 상취감 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플렉스해 해버린... 스포츠 컴퓨티션이라서 전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어, 특정 국가에 국가 하지 않고 모든 날을 많이 <웃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듭 그리고 각국의 어, 마케팅 툴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가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절이 너무 있습니다. 선생님 성이 김재학 대장님이데 김재학 김.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날 때까지 제제한몸다 붙여서 확실하게 마케팅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데재밌겠요 요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기획해야 되고 출연자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짜란할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배포할지 그렇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고민입니다 잘해서 네. 좋은 콘텐츠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성함이 좀 관이신데 혹시 관종이신가요? 예 관종입니다 미미.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좀 좋아해요 나서는 거 좋아. 어 주목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사회 보거나 그리고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이라서 하다 보니까 더 들고 그래서 관종이 되고 그래서 계속된 선수라니까 습니다 악수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나서고 싶어지면 그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향은이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유저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일선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유저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돈을 잘도 많이 먹고. 컨텐츠트렌드무엇인가를 많이 받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로서여드릴게요한 여섯 대있요 그리고 있으면 일어야겠죠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스마일 게이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한지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은 이제 5년이나 돼가는데 5년. 가능성이 많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이머들한테는 이잘좀말이 알려져 있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어, 열정적인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서 1 0도더 좋은 성과되고 하지 마시고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팀에서 가면 여러분이 기다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해가 너무 없어서 아, 너무 소홀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취지가 맞지 않는데요. 네. <웃음> 한번 네. 뭐, 그리고 성공하신 거죠? <웃음> 네, 성공을 <웃음> 했습니다. 네.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가는 편도 있어야죠. 맞아 네. 이게 뭐... 혹시 뭐생각하신 선물 있으세요? 아, 주문을 해주면 돼요. 회사로 바로 배송되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렸도아요아뭐 그러면... 오늘 안에 무슨... 아 네네 오늘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할 줄 몰라가지고 아 성공을 진짜요? 안 네. 저희 팀원들이 있으면 아마 가만들지 않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네. 팀원들이 좀 달라서 네 WCG 의 마케팅팀의 윤종강 과장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